저기 소개하고 지금 이제 좀 네.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에 대해서 음. 좀 얘기 좀해 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시즌 LJL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구쿠 게이밍의 블랭크 강선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음. 사실 <웃음> 요즘에 이제 LJL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이제 2위로 마무리하게 됐고 음. 또 이제 또이주 뒤면 플레이오프를 하기 때문에 음. 사실 어제 휴가 끝나고 음. 오늘부터 네,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시즌 보면 초반에 이제 2패로 시작하다가 이제 막6연승 맞나? 아, 마지막 주경에 못 봐서 거의 연승, 연승을 이어갔잖아요. 그좀 <웃음>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잘 맞아서 그렇게 상승세가 이어갔던 것 같아요. 음, 초반은 조금 뭔가 서로 서로 생각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 거를 서로 말을 못 해가지고 조금 어긋났던 것 같은데 이제 연승을 하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좀 서로 생각하는 걸 그래도 말을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 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음.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음. 또커뮤니케이션도더 늘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데토네이션의 그 10연승 또 되게 저지했던 거 화제였는데 그때 그 <웃음> 경기를 좀 어땠어요? 기분이 좀 어땠는지 아 어, 사실 언제나 이긴다는 거는 좋지만 어 1위 팀을 어쨌든 잡은 거라서 음. 이제 향후 일정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올해 보면 이제 피레안 선수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예전에 티온에서 같은 같은 시기에 있었나요? 나그 기억이 너무 안 나는데 네 18년도 때 같이 있었어요 아, 이제 좀 생코코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? 어 일단 <웃음> 저랑 또 동갑이고 이제 좀 같은 고향이기도 해가지고 동갑이고 같은 고향이고 또 같은 팀에 있었다 보니까 음. 조금 더잘 소통을 할수 있게 된것 같고 음. 또 같은 한국인이어서 서로 많이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음, 그 처음 이제 그또 다른 선수는 이제 뭐 아파멘 선수나 이제 또유토리 모야시 선수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어떤 선수인 것 같아요? 어 파메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묵직한 스타일이라고 전 생각하고요. 음. 일단 그래도 나이가 이제 아마 91년생일 거예요. 음, 2 그래서 7번 뭐, 뭐 그런 것 같은데? 아, 28, 9, 일7 어, 뭐, 네, 어쨌든 91년생이라서 전 어, 처음에는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음. 이제 시즌 시작하고 이제 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. 음. 더 자, 훨씬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좋은, 네, 맞혀? 네, 맞혀 같은 느낌이 있고 음. 이제 원딜 모야시 선수는 저는 정말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일단 전 우리 팀에 오기 전까지는 살짝 솔직히 잘 모르긴 했었는데 같이 게임을 하고 보니까 조금 거의 이 선수는 진짜 준식 그 그백 선수 본 듯한 오, 느낌이 스타일. 들어가지고 음, 네. 음. 스타일이나 이제 마인드나 음. 좀어 비슷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. 조금 게임 내에서 뭐콜 같은 걸 엄청 정확하게 거의 틀리지 않게 말하고 원디림에도 불구하고 또 솔직히 전뭐 A K 나또 다른 리그 가서도 전 조금만 네 의사소통 됐으면 다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모의 선수 같은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뭐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육도 엄청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근육도 엄청 좀 제가 봤을 때룰계에서 롤 프로 게이머 중에서는 거의 1등, 2등 다툴 정도로 큰것 같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시, 롤 외에서 먹는 거나 하든가 이제 음주 이런 거는 잘안 하고 좀 모범이 될 만한 선수인 것 같고요. 음. 이제 엔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야 선수랑도 이제 원질 선수랑도 콜을 콜이 잘 맞고. 음. 또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서버 챌린저를 예전에 달성해가지고 피지컬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음. 그리고 또 음, 저랑 또 97년생 98년생 저랑 한살 차이인데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가지고 음. 그리고 한국말도 엄, 그 한국에서 3, 6개월? 어, 어, 얼마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래도 유학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국말 엄청 잘해가지고 음. 거의 한국인처럼 말하거든요 아, 그래서 게임할때도 그렇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편한 친구인거 같아요 그 모야시 선수가 일본에서 최고의 원딜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본인도 동의를 하세요? 저는 원딜뿐만 아니라 포지션 중에서 제일 1등인거 같아요 그냥. 음. 그, 좀 말이, 말이 안.. 사기캐? 사기캐? 라고 해야되나? 음, 음, 음. <웃음> 좀그 요번에 엔젤도 <웃음> 이제 무관중 경기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어 일단 초반에는좀 관중 경기를 하다가 이제 무관중 경기로 하게 됐는데 저는 조금 이제 팬미팅도 없어지고 음, 음. 그 그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음. 팬미팅도 없어지고 그래가좀 팬들과 교류가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.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요, 요 메타가 이제 그 상체 메타라고 좀 탑이 좀 중요하다 하잖아요 본인이 선글러로서좀 어떻게 좀 지금 보고 있어요? 특히 안 중요한 라인이 없지만 저는 그냥 롤 시작할 때부터 시작 뭐 시즌1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냥 미드 바텀이 어쨌든 게임을 엔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탑이 중요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후반에는 미드 원딜이 잘해야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냥 아래쪽이 잘해야 어떻게든 이긴다 탑, 탑은 솔직히 아무리 차이가 나도 아무리 뭔가를 차이내도 한계가 한계치라는 게 텔레포트 뭐 복귀 테이 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메꿔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래쪽이나미드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말리게 되면 복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냥 아래 아래 메타라고 저는 생각해요 탑 메타 말고 네. 음. 제 생각에는. 그좀 보면 한국에서 좀 호불호가 갈렸던 게 이제 피레한 선수가 잘할때는 잘하는데 이제 좀못할 때는 막그 기복이 되게 심한 플레이로 좀 호불호가 갈렸던 건 사실이거든요. 좀 한국에 있을 때요? 아, 한국 좀 반응을 보면 아. 좀 어떻게 네. 생각해요? 어, 일단 잘풀릴 때는 엄청 이제 라인전도 잘하고 음. 이제 한타 때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 갱을 다하거나 음. 조금 한번 어디서가 삐끗하면 조금 더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좀 사실은 맞아요 음. 아직까지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서로 서로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이제 계속 그 플레이오프 데토네이션이랑 하잖아요. 예. 그 이제 강현종 감독하고 만났나요? 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봤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<웃음> 그냥 어뭐 어디 숙소 어디냐 뭐 연습실이랑 같이 돼있냐 음... 뭐 어디 밥은 뭘 먹냐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임적인 얘기 말고 그 봤을 때그 강현종 감독이 와가지고 좀 데토네이션이 좀 어떻게 변화한 것 같아요 좀 느낌으로 어 일단 저는 일단 작년 서머 썸머... 때였 네, 작년 썸머 때 이제 순위 결정이 됐었잖아요. 음. 이미 아 데토네이션이 이제 거의 이제 1등을 확정 짓고 음. 이제 남은 경기 에상관 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음. 데토네이션이 좀 질캠핑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. 막 미드시바나였나? 어쨌든 질캠핑을 해가지고 음. 뭐 이제 아래 팀들이 이제 순위가 변동이 될 수도 있는. 음. 뭔 무슨 소리지지해해하셨요요네 음, 음.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탑의 캔, 탑의, 탑의 에비 선수가 탑 t 에 p 탑에 topic t o 탑 i c topic topic topic 어쨌든 어쨌든 o p i 어 topic topic t 순위 확정된 상태에서 음. 근데 이번 시즌에는 순위 확정을 돼도 진지하게 픽을 해가지프아이인프로더프숙해 다라고 음. 전 생각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하지 않나 았 생각합니다. 그래도 <웃음> 스프링 시즌 우승하려면 이제 데토네이션을 꺾는 게 우선인데 좀 어떻게 가고 자신 있나요? 아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 데토네이션을 이기기도 했고 음. 또 경기적으로도 봐도 아직까지 저희가 더 발전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5판 3선이라 또 이게 단판제랑은 확실히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. 저는 거기서도 좀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더 아무래도 더큰 무대에서 그런 걸해 봤고 음. 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서 네, 그런 익숙한 무대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그 네게티브입니까? 악시저고 테스트 네. 게임 하고 라스칼 테스트 하고 이제 V3가 올라갔는데 조금 네. 이제 복병이나 큰 경계되는 팀은 어디라고 생각해요? 그냥 잘하는 팀은 이번에 3등한 V3 e스포츠인 것 같아요 음, 거기 팀이 일단 다섯 명다 탄탄하고 음. 좀 이제 빈틈이 없는 그런 팀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 경기나 이제 실제 경기했을 때도 조금 조금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팀이 조금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스프링 우승 욕심 나지 않나요? 도,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제발 제발 해서 아 MSI가 늦춰졌구나 음, 7월 그래도 하고, 너무 하고 싶어요 일단 일본에서 라든지 일단 우승 해본 지가 17년도 17년도 MSI? MSI도 못 본다고 하고, 스프링도 별로 못 본다고 그냥 그때 3년 됐나요? 3년? 음. 3년 돼가지고 너무 그 느낌을 한번 다시 받고 싶어요 그래서 더그래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어때요? 좀 한국도 좀다 조심하는 사람 분위기인데 아... 아 바이러스요? 음. 어... 일단 저희 같은 프로게이머들은 뭐 이제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음.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팀도 이제 그런 것도 배려해 가지고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다 필요한 건다 지원해주고 음.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막 위협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. 저희 팀들도 다 예방 잘하고 있고 음. 딱히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해 가지고 음. 네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한국 팬들한테 좀 이제 안 보인사 어떻게 잘 하겠냐고 어 제가 2년 전에 l c k 일 되었는데 뭐 2년이 지나도 이제 알아봐 주시는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많고 이제 저 경기할 때 분명히 이제 한국인 팬분들이 셔 가지고 채팅 치는 것도 좀어 아직까지 좀 신기하고 그래 가지고 음. 아직까지 아, 안 지쳐졌구나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발전해서 꼭 세계대회에서 한국 팬분들한테 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